정부가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7,900만 명분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26일부터 요양병원 등 5만여 명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가 투기를 막고 인구를 유입하는 적정한 분양가 산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4천 GA 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폐업 결정에 맞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따르는 폐업과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총 7,900만 명분입니다. 한편 오늘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을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300만 명분이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배달 건수가 수입과 직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들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또 어떨까요? 무법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7시 뉴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목소리도>